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실링왁스! 실링왁스를 보여드릴건데 일단 좀 됐긴 했는데 제가 예전에 사놨던게 있어요. 알리.. 알리익스프레스? 알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지금 순간 알리랑 타오바오가 좀 헷갈렸어요. 아무튼 이거를 같이 뜯어보고 간만에 실링왁스를 하고 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미니스탬프같아요 미니스탬프같은데 요렇게 세개를 구매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것은 벚꽃입니다 벚꽃모양...어 나 벚꽃모양 비슷한거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이게 배송오다가 조금 찍혔나봐요. 여기가 약간 찌그러져 있어. 그죠 여기 이렇게 하나, 두개 찌그러져 있고 여기도 약간 하나 정도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그리고 마지막 요것은 자, 이거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 이렇게, 이렇게 토끼 모양이에요. 토끼랑 꽃이랑 같이 있는 모양 같습니다. 이러고 일단 찍어봐야 예쁜지 안 예쁜지 알기 때문에 찍어보도록 하고 자 일단 실링 왁스를 할때 필요한 재료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실링 왁스 녹일 초 토, 그리고 실링 왁스 멜팅 스푼, 왁스 알갱이, 그리고 왁스 불 받침대, 판, 그리고 실링 왁스가 잘 떨어질 수 있도록 바세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스탬프도 있어야 하고, 불 붙일 성냥이나 라이터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 대리석 판때기 위에 바세린을 조금만 발라줄게요 이거를 안 바르고 그냥 찔링왁스를 하면 여기 들러붙어서 띄기가 힘들거든요 이 판때기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대리석 티코스터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싼거 샀어요 이렇게 얇게 골고루 바세린을 발라주고 테스트 해볼 이렇게 두 알을 녹여서 해보도록 할게요 조심조심 불을 붙이고 이 왁스 알갱이를 담아서 잠시 기다려 줄게요 녹을 때 동안. 자 이쯤되면 다 녹았으니 초를 치우고 적당량을 이렇게 붓고 자 올려두고 잠시 기다릴게요 아트카를 이용해서 이렇게 띄어볼게요 짜잔 예쁘죠? 알맹이를 이 노랑만 하나 더 추가해서 해볼게요 동일한 방법으로 녹여줍니다 이게 뭐랄까, 색이 섞여지는 재미가 있어요. 되게 예뻐. 진짜 생뚱맞은 색을 해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매트한 거 하나랑 글리터 들어있는 거 하나랑 이런 식으로 섞으면 예쁘더라고요. 그다음에는 뭘 해볼까요? 그다음 에 토끼 해볼까? 토끼! 이제 다 녹은 거 같으니 요것도 오 약간 지구 같은 느낌인데 이거? 적당량을 덜어서 이렇게 잠시 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어? 이렇게 떨어졌어? 자, 잘 떨어졌고 귀여운데 생각보다 잘안 보이네? 이게 아마 색 왁스 색 때문에 좀안 보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귀여워요. 그래도 얘도 그러면 좀더잘 보일 수 있도록 잉크패드를 톡톡 묻혀볼까요? 자 이렇게. 토끼 모양. 아 근데 토끼는 뭔가 아예 어두운 색이 해도 예쁘겠다. 검은색 이런 거에. 이게 스탬프 모양별로 밝은 색이 예쁜 게 있고 어두운 색이 예쁜 게 있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두운 색들을 좀더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됐다. 여기다가 토끼. 자, 이거는 어둡 어둡게 찍어낸. 토끼고 이 토끼 스탬프는 음각 양각 이 처리가 뭔가 확실하게 되어있진 않나 봐요. 그 높이가 좀 낮은가봐. 그렇다보니 진하게 찍히는 편은 아니에요. 여기에 오 예쁘다. 음! 예쁘죠? 이런 식으로 토끼 완성! 실링 왁스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성비 넘치는 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찍었는데 마음에 안들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녹여서 하면 돼서 처음에 재료비가 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고 재활용하고 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거 선에서 계속 재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가성비 취미 아이템입니다. 생각보다 좀 양이 적은 것 같은데 괜찮으려나? 음, 되게 잘 찍. 오, 되게 잘 찍혔다. 오, 이거 굉장히 잘 찍히네요. 잘 보이시려나? 되게 선이 얇은데 굉장히 선명하게 찍혔어요. 오, 예쁘다. 오랜만에 실링 왁스 하니까 저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 오늘 영 아무튼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제가 추후에 또 실링 왁스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 바이.